인게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랑이 거래를 또 하러 왔어요. 야 말랑이 거래하는 사람들 엄청 많네. 오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새로운 말랑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사서 한번 다른 사람들과 말랑이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구독. 어? 너 여맨이 아니니? 너는 구른다? 응? 너도 말랑이 거래하러 왔구나? 너도 말랑이 거래하러 왔냐? 너 등껍질 팔러 왔냐? 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닌데? <웃음> 이거 내 등껍.. 이거 내.. 내거야 이건! 니네 등껍질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말랑이 아닌데? 음. 딱딱이라고 이건.. 딱딱이.. 아, 우리 그럼 딱딱이 거래할래? 딱딱이 거래? 어..어..그래 딱딱이 거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말랑이 있는지 올려봐라 한번 나 옛날에 말랑이 거래 좀 해서 꽤나 아이템이 많다 음. 예를 들자면 어.. 상한피자 이 피자는 색깔이 변해 어.. 어? 상한피자? <웃음> 어.. 이거 한입 베어물면 바로 배탈이다 그, 그.. 그.. 그럼 나는.. 난 이거.. 그냥 피자 <웃음> <웃음> 그래! 그냥 피자랑 상한피자랑 교환하자 그래 내가 더 이대기, 어? 내가 더 손해인 거 알지? 어 완전 음. 멍청이네? 아유 음, 진짜 이런 어? 더러운 거 아무도 안 가지는데 야, 요즘에 진짜 핫하다는 허기허기 말랑이를 뭐?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랑 한번 거래해볼까? 님 저랑 거래 말랑이 거래요 나 물어볼게 허기허기랑 한번 교환해볼게 잉혈맨 맞으세요? 어.. 아니요? 요. 아.. 아니요? 아또 알아본다 이거 또 연예인 잉혈맨님을 또 알아보네 아니야. 야, 어쨌든 너 너도 말라인 거래 와서 하고 와서 또 이따 랭. 또 이따 거래하자. 어어 어, 어. 음. A few moments later. 어? 오, 뭐야 이거? 전기톱이다. 야, 전기톱이다. 야, 른다야 어. 이 전기톱으로 니네 딱딱이 갈, 갈 <웃음> <웃음> 갈라봐도 돼. <웃음> 안 돼! <웃음> 어, <웃음> 우리 딱딱이 거래하기로 했잖아! 오메다파줘자 어, <웃음> 오늘의 메뉴! 아 메뉴가 아니지 주 컨텐츠 허기워기 말랑이랑 어떤 거랑 바꿀 수 있을까? 자 일단 이 허기워기 말랑이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이거랑 거래하실 분? 어메나어 어. 어, 허기워기 진짜 가지고 싶다 나랑 거래할래? 그럴까? 한번 들어와봐. 어떤 말랑이 많거든. 오케이, 한번 들어와봐. 응. 이거, 이거 로벅스로한 건데. 올려봐. 그래? 어떤 말랑이 어, 있는지. 어, 어. 야, 이, 이거, 내, 내 돼지저금통이야. 내가 무려 5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5년 동안 모았어? 와, 이거 완전 배 응. 가르면은 엄청 많이 나오겠네? 그치? 그렇지 응. 내가 그러면은 기다려봐. A few minutes later. 이걸로 갈라볼게요. <웃음> 안돼~ 위... 내거 같아~ 아~ 안돼~ 야~ 100원도 없대~ 100원도 없어~ 100원도 없어~ 음... 야~ 니네 등껍질이 더~ 딱딱이~ 안돼~ 여매나~ 이거 내 거야~ 야~ 근데, 근데 그걸는 안되지~ 더 올려~ 음, 음, 음, 그, 그럼~ 우리집 고양이 뽀삐~ 야~ 너는 정도 없냐~ 거기, 음, 음, 음. 호기가더 갖고 싶은 걸~? 허기허기는 밤마다 쫓아와 부르, 부르지도 음... 않았는데 허기허기는 우리방으로 막 기어서 들어오더라 귀여운 애지 음. 너 다른거 올려야돼 음... 그래 그럼... 여기 거래 거래터 뺏겼는데? <웃음> 야 얘랑은 거래 못하겠네요 안돼 옆에다 잠깐만 기다려봐 너한테 아주 좋은 소식 알려줄게 이로와봐 어? 어? 그 세개를 가지고 와봐 음. 음, 음. 저기 그, 조합을 할수 있는 조합대가 있어. 한번그세 개를, 한번 조합해볼래? 세 개를 넣으면은 더 좋은 거줄수 있거든? 조합대? 응, 음, 조합대다가 그, 고양이랑, 구운 피자랑, 어, 돼지고기도 1 0원 밖에 없던. 어, 한,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해봐. 응. 아니, 뭐가 나올까요? 허 아니! 봐봐, 봐봐, 뭔데? <웃음> 요새 유행하는 게임기다! 하하하! <웃음> 영사 이거랑, 이거랑 거기오기랑 바쁘지 않 어? 야, 너잔중적으거같네 야,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요즘 거라서 닌텐도도 아니잖아! 완전 구식, 구식이구만! 아니, 안 받고 아니야! 야. 어. 자, 나는 한번 허기허기랑 거래하실 분들을 좀 모집하고 보겠습니다. 어? 음, 음. 아, 이분 들어왔다. 자, 나 거래하는 거잘 봐. 허기허기 올렸습니다. 자, 올리세요. 어, 허기허기 오. 있어, 이 사람? 어, 저 친구도 허기허기가 있는데? 어, 그러네. 음. 자, 그럼 교환. 허기 허기랑 바꾸자. 어, 허기 허기랑 바꿨습니다. <웃음> 똑같은 허기 허기랑 바꿨다. 내가 그러면은, 아, 내가 잘, 잘 봐. 내가 말랑이 몇개 모았는지 보여줄게. 허기 허기랑 옛날에 샀던 영이. 어, 여, 여, 영이? 여기 어,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이 알죠? 영이 인형을 살수 있습니다. 여, 여, 여맨아. 어. 어. 지, 지 그거랑 내 세모랑 바꿀 생각은 야, 없니? 세모야, 얼굴만 <웃음> 갖고 있잖아. <웃음> <웃음> 아니야. 이 영이보다 세모가 100배 더 좋은데, 아이고이 아, 누가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 가져. 이거 내가 가질게. 응. 음. 아, 안 돼, 안 돼. 야, 야, 내 영이 어디를 음. 끌고 가! 응, 음, 내 거야.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네모도 있거든? 이 네모랑, 허기워기랑, 네모. 그 다음에, 영이랑 한번 조합해볼게. 허기워기 넣고요. 그 다음에, 영이 넣고, 동그라미랑 네모랑 네모 넣겠습니다 네 개를 한번 퓨전해볼게요 과연! 3, 2, 1, 옵. 아 3만 원짜리 나왔어 뭐, 뭐 뭐야 뭐 이게? 몰라? 뭐, 뭐, 염에나? 음. 악이 나겠구나! <웃음> <웃음> 그, 그, 그러게 뭐 이상한 거 나오긴 했는데 뭐 비싼 거 같기도 하고 한번 다, 다, 다시 다 조합해볼게, 다시 괜찮아, 페이스 군까지 넣어서 야! 야구 원. 야 3만 원짜리 넣어서 9천 원짜리 나왔어. 여여매나아 9만 원이구나. 이득. 9 9. 9만 원. 9만 원? 어 야, 야네 것도, 것도. 어, 어, 어, 것도, 것도 줘 봐. 네 것도. 어어 어. 네 어, 것도. 네 것도 같이 줘어아 맞다. 이기도 어, 교환해야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것도 같이 내가 넣어서 조합해 줄게.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먹고. 네가 그 게임기랑 내 오토바이랑 아이 어, 인형 내가 아끼는 애착 인형도 같이 넣어 줘. 알아서 여 맨나 어 이거, 가져, 이거 가져가 <웃음> 네 가져가야지 어. 내꺼야 음, 한번 니가 진짜 금손이라, 금손인지 이금손 아니 똥손인지 이번에 결과가 나올거야 9만원짜리 오토바이랑 그 다음에 좋은거 다 넣어 과연 갈게 여 맨나 우리 구릉단은 과연 어떤 것을 뽑을 <웃음> 것인가 간다아 우와! 우와 야 뭐야? 야 오! 뭐야 이거? 부럽지? 18만원짜리야! <웃음> 18만원짜리 네온 오토바이? 야 아이, 뭐야! 아이 붙지마! 가난 붙잖아! 야 그거 땅바닥에 놔봐 어, 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웃음> 내거야야 <웃음> 우리 한번한번더 좋아해 볼래? 내가 돈 있으니까 음. 만원짜리 하나 살게 좋아 어 오케이 우리 한번한번더 해보는 거다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어? 오토바이는 no. 조합을 못 하는데? 그 오토바이는 조합 못 한데? 음, 에이 뭐야? 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싼 것만 조합해 보자. 어, 잠깐만. 어, 여, 뭐야? 어. 저기 어? 앞에 다른 조합대가 있는데? 보여? 아니, 저거 이이0 K. 뭐야 이거 무슨 조합대야 이거는? 아, 이 오토바이를 여기서 조합할 수 있나봐. 비싼 네, 건 네.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거지 호빈아 조합할 수 있어 아 진짜? 여기서 조합해야겠다 어. 그럼 네 오토바이 조합해보자 아니, 잠깐, 그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잠깐 잠깐 어. 잠깐 멈춰! 멈춰! 잠깐 내가 허기허기 한 마리 더 사서 너한테 줄게 한번 좋은 거 뽑아보자 이번에 오케이? 어, 아 아니네 이거는 같은 걸 6개를 조합시키는 거네 아 그럼 옆에 있는 거 가보자 옆에? 여기? 아, 레인보우 로고. 토이 이건 뭐지? 뭐해 이건 여긴 데미지 여긴 다미 어. 여기도 안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네 오토바이도 줘봐. 내가 허기허기 두 마리 샀거든. 300 로복수 주고. 이거라. 네 오토바이랑 합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볼게. 불행, 불행. 그래, 줘 여기 있어요, 맨아. 나 <웃음> 음. 우리 집 전재산이야. 어? <웃음> 룬다야 이거 좋은거 나오면 너한테 꼭 좋은거 줄게 어 알았어 절대 사기치는거 아니야? 어어어 어, 어, 그 그렇지? 응 음, 응. 너만 너 믿을게 아, 여민아 이 오토바이 꼭와 진짜 비싼거네 오토바이? 오케이 아이 오토바이 조합이 안되네 진짜 나 룬... 룬다야 이거 조합 안된다 나 이거 조합 안될줄 몰랐는데 어? 여, 여, 여민아 그럼 도, 돌려주지 않겠어? 응, 응? 응? 사기? 어, 여기, 사기야? 염매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또 말랑이 사기를 쳐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염매아나 엄마한테 혼나 <웃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려 부셔버리겠어? <웃음> 응 돌아와 화이팅 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